그리고 원래 오늘 일기를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오늘 일기는 그럼 좀 단순하게 쓸까요? 너무 이것저것 많이 쓰지 않게 어, 오늘 여기 접 붙여서 쓸 아이템으로 오랜만에 수채화 스티커를 써보려고요. 네. 수채화 스티커 얘는 잘라쓰는 수채화 스티커고 제가 예전에 텐바이텐에서 요거는 구매했어요. 오늘 수채화 스티커랑 메모지를 좀 붙여서 다꾸를 해봐야지 그냥 대충대충 붙일게요. 자, 그럼 오늘 사용할 메모지는... 오늘은 어떤 메모지를 써볼까요? 요런, 요런 거... 요런 거랑 아니면 뭐 겹쳐져서도 예쁠 것 같고, 뭐 이렇게 이렇게 위로 연보라 연보라 이거에 이렇게, 이렇게 붙여도 예쁘겠다 모지를 이렇게 붙이고 얘를 이런 식으로 또 붙일까요? 이렇게 응, 예쁜 것 같아 아니면 이런 그라데이션 메모지도 있는데 아니면은 내가 좋아하는 이런 회색 포스트잇 이런 회색 포스트잇도 예쁘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예쁘겠다 이렇게 하고 요런걸더 뭐 붙여줄까요 이렇게? 이게 너무 큰것 같으면 작은 사이즈도 있어요 작은 사이즈는 따다 따 여기 찌롱요것도 어, 예쁘겠다 그럼 일단은 메모지를 붙일게요 메모지를 풀테이프로 음. 여기에는 그냥 그림 같은 거를 좀 크게 붙이면 예쁘겠는데 아니면 사진 이런 것도 괜찮고 여기? 여기에도 뭐 이것저것 있고 아니네? 여기 아니면 여기? 아니면 여기? 여기 사진이 사진 스티커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 예쁘다 오 이거 너무 예쁘다 색감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데요 그죠 요구나 아니면 뭐 요거 아오 이것도 근데 예쁜 것 같아 굉장히 고민이 되는구만 갑자기 자 그러면 이게 날까요 아니면 이게 날까요 어 이거 너무 예쁜데 저 이거 붙일래요. 이거 붙이고 싶어요. 이거 붙이고. 자, 그럼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는 이렇게 할게요. 일단 이미 시작한 지 시간이 꽤 지났으므로 내용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쓰도록 하고 요쯤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다이어리 끼울게요. 다이어리에 요렇게 요렇게 깨울 예쁘다. 자 그럼 오늘의 다이어리 꾸미기가 끝났습니다.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조만간 바로 곧또 올게요. 안녕. 바이